우리의 숨결이 당신에게 다이 세계의 구원을 가져다주기를 초시공 운명결속자 탐색 프로토콜의 요청을 감지 승인 대상자 탐색 캐시 대상자와 접촉을 시작합니다 만화 엔진 정화 시동, 시동. 처음 듣겠습니다 저는 인류 위에 설계된, 다 메피스토 펠레스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필요할, 응? <목소리> 어라? 점검 중. 일부 데이터의 유실을 확인. 데이터 복구 불가. 인격 데이터 손상. 복구 중 어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행합니다 당신은 정령들의 낙원 에덴을 구원할 구원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약 절차를 시작합니다 구원 요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에덴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확인했습니다. 네피스토펠레스는 당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그럼 초감각 제어기관의 활성화를 재개합니다. 나노머신 주의 완료 시스템 오일 그린 이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입력 완료 정령을 활용한 전투의 튜토리얼을 시작합니다 모의정령전 개시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리 실력을 보여줄게! 구원자님을 위해 4명의 정령을 준비했습니다 정령들은 진인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역할로 나뉩니다 특히 디펜더인 아이리는 뛰어난 내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풍을 맡기는 걸 추천합니다. 구원자님은 정령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지휘하는 일에 전념해 주십시오. <목소리>